반갑습니다. 음, 우리 곁에 100년 전에 정말 위대한 성현께서 다녀가셨는데 아, 이 소식을 많이 못 전해드린 것 같고 또 지금 소태한 대종사님의 훌륭한 제자분들이 많은데 아, 점잖으셔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자꾸 소태산 대종사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전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불상을 모시지 않은 이유 라고 잡아 봤는데요 원불교 법당에 이제 오시면은 아, 불교니까 당연히 이렇게 서가문이 부처님 대게 이제 금빛으로 되어 있죠. 여러 가지 그 불상이 있지만 그 대게 이제 금빛나는 불상인데 그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어.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은 그래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신에 이렇게 동그란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일자 둥그런자 모양 상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원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제 백년 전에 그 처음에 이렇게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불법을 전파하실 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제자분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한번 그 법문을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쭙기를 귀교에서는 어느 부처님을 본사로 모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불을 본사로 숭배하노라. 또 여쭙기를 서가모니불이 본사일진데 법당에 어찌 서가모니불상을 모시지 아니하고 이론상을 모셨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불상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가 어려우나. 이론상은 곧 청정 법신부를 나타낸 바로서 천지 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에 주신 바이라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하여 가르칠 수가 있으므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니라. 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서가모니부를 본사로 모신다는 것은 말뿐이요 특별히 숭배하는 행사는 없지 아니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법당에 불상을 모시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반 신자들에게 부처님을 지극히 존숭하도록 신심을 인도하는 동시에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근본정신을 존중에 받들고 또한 육군을 작용할 때에 그대로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통과 사업을 영원히 계승발전시킴에 있다는 뜻을 역설하는 바인즉 어찌 불상을 모시고 조석예불하는 것만을 숭배라 하리요. 이 법문이 잔잔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 대단히 논리적인 어떤 뭐 치열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아주 그 논리정연한 그 설득 또는 뭐 반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태산 대종사님은 여기서 석가모니 부위라고 그랬는데 석가모니 부위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 표현이고 지금으로 하자면 석가모니죠 우리 그 불교에서 모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인도에서 태어나신 샤카모니 예그 음, 아주 단언을 하십니다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가장 중심된 스승으로 모신다. 그분의 가르침을 숭배한다 이렇게 단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 뭐옛그 기존의 불교를 다니셨던 분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아무 종교도 없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뭐그 정확히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서가모니 서가모니 불이 본사일지인데 법당에 어찌 서가모니 불상을 모시지 아니하고 일원상을 모셨나이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그란 거죠. 대개 원불교 법당에 가 보면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금빛으로 만들기도 해가지고 불당에 불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왜 뭐, 그,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요. 뭐, 부처, 부처님,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이론상을 모셨나이까 하고 이제 여쭤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가모니 불상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가 어려우나 그러니까 그냥 안 모신 것이 아니라 이 이유 때문에 모시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죄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복 받는다 그러고 이제 뭐 죄를 지으면 사실은 이제 같은 뜻이긴 한데 화라고 그러죠 화, 화를 입는다 또는 이제 죄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소태한 대종사님은 주로 죄복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그러고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부처님 너무 잘못 그려져 가지고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예. 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한 2500년 전의 인물이신데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무슨 밥을 한 끼라도 얻어 드신 분이 계신가, 또는 뭐를 잘못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웃음>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질문을 드려보면 생각하시기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제 신앙행위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이제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종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뒤에 이런 표현을 해 주시죠. 어, 이론상은 청정법신부리다. 이게 진리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하시면서 이 천지부모동포법률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하여 가르칠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상으로 상징하는 것은 어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청정법신불인데 청정법신비로자나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서가모니불 같은 분은 원만 보신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우주 만유는 어 이제 백억 화신불, 그래서 화신불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뭐좀 개념을 다르게 설명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비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물한 잔이나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오늘 아침에 먹은 것 또는 제가 성장 과정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나를 둘러싼 정말 많은 것들이 우주 만유가 저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죄와 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사사건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틀렸으면 화나 벌을 그 죄를 지으면 화나 벌을 주고 또는 행동을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다못해 그 길에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툭 건드리면 물잖아요. 그렇죠?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에 대해서 잘 아는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아는 그 훈련사분이 나와서 강아지를 강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공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봤지만 다 기억은 안 나고 처음 보는 강아지에게 다가갈 때도 보면은 우리들이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다음에는 이제 그 강아지들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서 가지고 그 작은 강아지한테 귀엽다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 위협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하지만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지고 짖기도 하고 이제 물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는 걸 보면 꼭 강아지한테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높낮이를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그 강아지가 경계심이 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도 물리지 않으려면 그 해야 되는 어떤 그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사는 그 아내, 또는 아내에게는 남편, 가족. 사실은 이제 그런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분들한테 잘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신비롭게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도 제가 많은 그 비닐봉지 같은 것들을 그 사용하고 버렸는데 처음엔 이런 것들도 무심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요즘 보면은 태평양 아주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생물에게서도 그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가 나온다는 거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다라는 부처님한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화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초등학생도 다알수 있잖아요. 이런 설명들, 좀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그래서 서가모니부를 모신다고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분을 신비롭게 모셔가지고 2500년 전에 출연하신 그분이 마치 우리한테 죄와 복을 주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가르침은 인과죠. 인과, 인과. 인과의 인과 이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인 결과 할때 인과죠. 찌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수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아니 땡 불뚝에 연기나니야 이제 쪽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선인선과 악인악과죠 그렇죠? 착할선자 해서 착하게 행동을 하면 착한 결과를 우리가 받고 반대로 악하게 하면 악한 결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하는데도 불상을 모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진리를 상징하는 이론상을 모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우리 이렇게 마음 안에 그 마음가짐을 잘하고 이 우주만유를 대해서 강아지면 강아지, 아내면 아내, 자식이면 자식, 직장 동료면 직장 동료, 또는 우주 자연이면 자연.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으로 보고 잘그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니까 부처님 대하듯이 잘 하면 인과의 이치에 따라 선인성과 악인악과로 자작자수한다고 그러죠.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 이치를 설명하는 게 훨씬 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찾아오신 분이 또어 질문을 또 해요. 서강원 이부를 본사로 모신다는 것은 말뿐이고 특별히 숭배하는 행사는 없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뭔가 좀 조성예불도 하고 불상 앞에서 뭔가 좀 거룩한 어떤 법의 의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생활불교라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이런 질문을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조목조목 설명을 하십니다. 일반... 비록 모시지는 않았지만 일반 신자들에게 부처님을 지극히 존중하도록 신심을 인도하는 동시에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근본정신을 존중해 받들고 또한 육군을 작용할 때에 그대로 행을 닦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본정신을 존중해 받든다. 인과의 이치라든지 불생불멸한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마음 안에 정신에 담아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할때 육군을 작용할 때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음의 문제고, 요거는, 어, 행동의 문제죠. 그럼 이두 가지를 합치면, 심, 신, 작용이에요. 원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몸가짐과, 마음,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 어 행동, 이런 것이 이두 가지죠. 그래서 마음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생활할 때, 육군작용할 때 그대로 잘 하면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 신앙과 수행이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부처님의 본뜻을 실행하는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뭐늘 선물 사다 드리고 또 용돈도 갖다 드리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이런 거안 해도 된다. 니네들 몸 건강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하면서 니네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그게 효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처님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내 앞에서 뭔가를 막 여러 가지 그 존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형식적인 그 뭐랄까요 의식 같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마음에 간직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계시다면 그런 제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그 코로나 19그 바이러스 때문에 종교가에서도 뭐 불교도 그러고, 기독교도 그러고, 예배나 법회를 다 지금 거의 하지를 않고 있는데, 뭐, 어저께나 뉴스를 보면, 아무튼 집단, 집단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어, 그 종교행사를 강행을 해가지고, 우려한대로, 그 정말 안타깝게도 수십 명씩 감염이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비유하여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랬을 때 위험성이 있을 때그 법회나 예배를 하라고 했겠느냐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집에서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 몸 건강하게들 있어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다 아시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 듯한데 실제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 부처님 형상을 이렇게 상징 신앙의 상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헛헛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끝으로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약 500년 동안 불상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불상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처님을 모셨던 제자분들, 수제자분들이 불상을 모신다는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간단한 미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500년 후에 그쪽 지방에서 그 옛날 뭐 그리스 로마 이런 쪽에 그 조각품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우리도 존경하는 부처님의 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약한 500년 후에서부터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법등명, 자등명 해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의 등불을 밝히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자성불을 밝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에내 마음에 의지하고 본성에 의지하고 불법에 의지해서 앞으로 살아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그 초기 제자분들이 이렇게 불상을 모신 것들을 지금 본다면 오히려 반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모시라고 석가머니 부처님이 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년이 지나서 불상을 만들고 2000년 이상을 이 불상이나 불탑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신앙을 했던 어떤 관성에 의해서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고 소태한 대종사님이 답을 하시느라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뒤집어서 보면 오히려 소태한 대종사님이 초기에 서가문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이론상을 모시고 아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이, 이 우주, 만유가 전부 다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이 우주, 만유 이 모든 존재들에게 부처님처럼 이제 불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가르침을 살려내시려고 일원상을 모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불교의 스님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은 어떤 그 법당에 가면 그냥 법신부를 모시고 또는 또 일원상을 모신 데도 있죠. 또는 아무 부처님도 모시지 않은 곳도 계세요. 그런 곳에는 이미 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궁극적 진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불교를 깊이 아시고 스님 같은 분들은 전혀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죠. 불상을 모시든 모시지 않든 이런 상을 모시든 뭐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해서 모시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애가 구애가 없으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형상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궁극적인 그 원래 그 깨치신 그 진리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늘 이 대모 이 법문을 공부한 공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끝으로 제가 이 법문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빈칸 채우기를 좀 하는데요. 빈칸 채우기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쭙기를 귀교에서는 어느 부처님을 본사로 모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방금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을 본사로 숭배하노라. 여러 스승님들이 계실지 몰라도 본사는 가장 마음을 다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중하는 스승님은 서가모니 불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론상을 보시고 불상을 보시지 않았냐는 그 질문에 서가모니 불상이 우리에게 예. 죄해주고, 복주는 증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쭉 설명을 하셨죠. 예. 그래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근본, 아이고, 잘못됐네요. 예. 근본정신을 존중이 받들고 또한 무엇을 작용할 때에 심신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육근이죠. 예,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치면 마음과 몸이에요. 그래서 왜 마음공부, 마음공부 하냐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또 죄도 받고 복도 받기 때문에 화도 받고 복도 받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음 공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불상을 모시는지 이론상을 모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이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사람인지를 좀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